스마트폰 영상 편집 추강자 키네마스터 설치하는 방법. 홈 화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엽니다. 플레이 스토어 검색 화면에서 키네마스터라고 한글로 씁니다. 검색 키를 눌러주세요.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이라고 되어있는 앱을 설치하세요. 설치가 다 되었으면 홈 화면에서 키네마스터를 엽니다. 키네마스터를 열면 화면이 가로로 바뀝니다. 앞으로 편집은 이렇게 가로화면으로 할 것입니다. 스마트폰 영상 편집의 최강자 키네마스터를 설치했습니다.